<웃음> 오빠 경아고빠 너 순간 설렜지? 내 알바를 하나 더 할까? 그냥 나 배달일 할게 6만원 남네 나 6만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네 6만원? <웃음> 아 뭐야 남는 게 없잖아 어떡해 남는 게 없어 나 진짜 동거는 하면 안 돼. 아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데. 너왜 이렇게 민감해? 예진아, 나 그냥 집 따로 구할게. 너 요즘 공부도 안 하대? 나 평소에 내 얘기 귀종으로도 안 듣잖아. 장거리 콜좀 잡아 임마. 아 형이 뭔데 그러냐고요. 너 맨날 짜증만 내냐? 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지. 아 일하잖아 너 때문에 내 성질 다 더러워졌어 알아? 아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 혜진아 이제 공부하란 말안 할게 경기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